추천 을합니다 펜타킬. 킬, 오우야. 한번 더? 짝, 짝, 짝, 짝, 이제 커피 도핑 효과가 조금 나오는 건가?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제한 시간 내 y 수 안전 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자 가스 도전? 아까 가스보다 훨씬 낫다. 어 이번 어, 순간멈 어떡하노? S1님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펜타킬 오우야 펜타킬 다들 유하 <웃음> 유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엄마 나 유튜브 나왔어 <웃음> 하시면 될듯 옛날에는 TV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그그거는 비교할 순 없지 어우 동일어서고 시험은 잘안 물어볼게 아, 두번 연속 가나 했는데, 이거. 야, 이 연속은 힘드네. <웃음> 아군이, 승리 하였습니다. 이 연속은 무리됐네와 우리 수련들 살짝 나갈 수도 있겠다 이제 한번 더? 자, 자, 자, 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또 없나? 아 이번엔 멀티네 어우 우리가 너무 좋은데? 좋다 좋아 이게 바로 여러분 조지아 커피 마시세요. 커피 빨로 펜타킬에 멀티킬에 아이판 옵션이 달려있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지키미형님 혹시 이판2 5킬 하게 되면은 방금 펜타킬 멀티킬 다 인정인가요? 아직 안계신가? 안돼 제발 아군이 흥이 하였습니다왔따 그림이 너무 아팠어. 아, 이제 살짝 이제 중급 좀 주의 깊게 보실 것 같은데, 아, 엉덩이 블록킹 공격 완전 흐름 탔다. 이거, 흐름에 바로 올라타서, 떡상 가야지. 어, 아몇 회. 누가 내 어깨빵 치고 왔다. 아, 근데 객관적으로 이판2 5킬 될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중화모 가야지. 아, 지훈이 형이랑 한거 못했어요. 아, 어시미션! 류형 아이승리하습니다형 <웃음> 어시미션도 맞다. 13개 해야 되지. 둘이 합쳐갖고. 아, 일단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거든요. 지금 어시 13개랑 이지보킬 동시에 하기는 빡셀 것 같은데. 칸철님 안녕하세요. 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 분위기가 질것 같지가 않다. 와우. 가즈 진짜 닉네임. 니카 파신다. 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니카. 가즈아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데 요새. 비트코인 같은 거. 도지코인 가즈아! 잘못됐나? 화성, 갈 거니까. 아하. 와, 이거 팔령 났다. 태공이님 안녕하세요. 그치, 와. 오지다